Thank you. 3절은 우리 다같이 고백합니다.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고와 모든 것 늘었겠습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이 고백에 하는 마음으로 주하.